박미수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건강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평균 수명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 어, 그 거짓말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건강 수명 어떻게 될 될까요?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4세입니다. 근데여러분들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까 정답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사세요. 끔찍하시죠? 근데 이거는 살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까요?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 밑에 있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사는 데있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안 나이인데 동안이냐 노안이냐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왜냐면 동안인 사람은 어떻겠어요? 생체 나이가 젊다. 그리고 동안하고 노안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을 건데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축하고 관리해야 될게 자신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호르몬의 통장이 있어요. 자기 몸속에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그게 노후에서 얼만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건강 수준은 여러분들 거의 지금 격차가 없는데, 그게 3대가 0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4대가 0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50대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 인생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제가? 제 위에 있는 게. 988234. 9 8 5, 3, 9, 8 2 3 4 맞죠?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에 당뇨, 고혈압뇌졸중증 폐렴, 폐혈증다 불러져서 깔끔하게 가자는거예요 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상황이에요. 조기상황의 3황죠 여기 계신 분들 95세, 100세까지 못 살면 다 뭡니까? 조기상황입니다. 조기상황 중에서 제일 안좋은 조기상황이고, 어떤 조기상황일까요? 응? 준비되지 않은 사람, 조기사망에. 그죠? 어떻게 보면, 제, 뭐, 가족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암이 워낙 많고, 암 걸리신 분도 있을 건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암은 마음이 준비하게 하는 질환이잖아요. 내출혈이라든지 그 심장병이라든지, 신경경색, 협식증 같은 질환들로 인한 어떤 죽음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리해야, 자기가 건강하게 조기사망하지 않고 살고 싶다 한다면, 혈관을 관리해야 되고, 머리 관리해하는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르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체나이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사육세위에 자기가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거. 그사람이 살아온 인격도 들어가지만 자기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자기생체나이를알 수가 있어요. 남자 90% 20세, 사이즈 35cm 여자 30, 30% 이상이면 플러스 3살 늙어요. 고약단이 고지혈증이 있다면 세살이 늙고 허리가 갑자기 부워졌다면다하다어요 그리고 코구리 등 수면장애가 있다면 다이히 3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나의 어떤 생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짚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되면 될수록 줄어들죠.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나에게서는 줄어들니다 그런, 그런 거, 나에게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뭐죠? 노화죠? 노화지? 이 노화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성장하는 검사를 해보면 같은 55살인데도 0 어떤 사람은 8살의 성장으로는 수밖에 안 됐던 도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익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것은 필연이지만 얼마나 떨어지느냐. 남들보다 적, 적게 떨어지는 모습을 라는 거죠. 본인의 선택과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죠? 풍지가 잠잘 때 지난 번에 잠잘 때 나오는데 그것도 깊은 잠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극미량이고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아주 대량의 성장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코골이 수면부가 있으면 뭐 마이너스 3점, 플러스 3점 지나가는데 이원장도이 이 의사도 수면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웃음> 아, 노력이 나는.